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까 이 침묵 속에서 평소답지 않은 너의 표정 차가운 발걸음 무뚝뚝한 말투에 어색하기만 한 우리 사이로 안녕 네 마지막 인사 내일부터 보고 싶어도 볼수 없을 거고 내일부터 사랑한다는 말도 혼잣말이겠지 지나가는 103번 널 만나러 가던 저 버스도 이젠 기다리지 못하겠지 별다. 없어. 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이야 별 다를 거 없어 널 두고 가는 내가 참 미울 뿐이야 홀로 멈춰있는 그림자가 참 아픈 것뿐이야 괜찮아 잠깐일 거야 괜찮아 남들 다하는 이별이야 내일부턴 어찌로라도 더 웃어야 하고 내일부턴 그립다는 말도 습관이 되겠지 자주 갔던 꿈 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야 이 별다를 거서어널 두고 가는 내가 참 미울 뿐이야 홀로 멈춰있는 그림자가 참 참 그립기만 해 바깥 공기가 차가운 날은 따뜻하게 입고 괜한 걱정이겠지만 나보다 잘 살겠지만 행복해줘